4월 30일 날, 일요일하고 5월 2일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하고 월요일, 일요일하고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 해갖고, 6월 18일 8주차까지 끝납니다. 이때 총파티. 이거 오리엔테이션 겸, 그, 하고, 그 다음에 이 총파티 겸 해갖고, 18일 날, 6월 18일 날, 8주차가 다 끝나요. 충분히, 거기에 워크샵, 거기에 뭐 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강의하고, 그건 주제 강의 때 참, 어, 주제 강의만 좀 하는 거고, 센터 밑에 그대로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끔 워크샵 위주로 합니다. 워크샵 위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깨달아야지 행동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월요일하고 일요일날 저도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거기 이제 저희가 하는 수원센터 거기는 좀 나름대로 비교적 한 150, 60명이 그런 대로 그냥 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는 그냥 다르게 모여서 하면 좋은데 아니 교회 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주말에 한번 그래서 일요일날 한번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진행합니다 근데 일요일날 도저히 안 되신다는 분들 때문에 주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월요일날로 일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소문이 나서 이후에 또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앞으로 전통으로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요일 날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등록하시고, 오, 저기, 월요일 날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하시면 돼요. 근데, 화요일 날, 여기 화요일 날은, 아 어, 저희가 화요일 날, 요, 요,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요일 날은 줌 미팅입니다. 줌. 그래서 그, 천세아, 천스티비 천세아 사장님이 진짜 그 아주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렇게 하, 그렇게 그 혼란스럽지 않게 하면서도 말도 그렇게 또박또박 하시면서 아주 그 겸손하면서도 진짜 그렇게 잘하세요 그줌을 아주 그냥 잘 이끌어 나가시거든요 꼭 그러기를 뭐 거기서 명사회자로 뭐 2년 가까이 그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정평이 나있던 분이니까 선스티비 그 천사사장님이 이걸 진행을 합니다 오후 9시부터 11시 거의 2시간 정확하게 합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아, 줌으로 연결해서 줌으로 들어와서 천재사장님한테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하시고 그래갖고 들어와서서 들어오는데 여기는 이제 지, 먼 지방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저요번에 지금 들어온 게 터키, 이스탄불 이스탄불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고 칭따오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영국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파리에서도 들어올 것 같고 여기저기 이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지방에 계신 분들 있죠? 지방에 오신 분들이 여기 스코로 오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원까지 오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일기는 좀 별나서 뭐 울산에서도 많이 오셨고 여기저기 그냥 오셨고 마산 창원 막 이런 데서 막 왔는데 아뭐또 오시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일요일 날 이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이때 주로 지방에 오신 분들이 일요일 날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화요일 날은 중 미팅으로 그냥 특화되는 날이니까 1년 52주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한 거를 갖다가 서로 간에 이렇게 모여갖고 그 원칙 5개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그거에 의해서 그냥 참여해서 웃으면서 그냥 거기서 하는대로 그렇게 따라 하다 보면 그 52주 동안에 그 반도 안 가서 여러분도 스스로 복제가 돼 있어요 뭐 거기다가 파트너들만 초청해서 앉히면 돼요 이건 뭐죠? 라인, 라인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이에요 연합센터니까, 화요일은 줌데이, 줌 미팅데이. 미팅 저희 줌 미팅은, 야, 여러분들, 그, 저기, 코로나 기간에 했던 그 세모 줌 미팅 아닙니다. 거기는 왜 세모 줌 미팅밖에 안 되냐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몇 사람이 나와서 한두 사람이 그냥 계속 같은 얘기 또 하는 것밖에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린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는 모든 분이 참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밌고, 그리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파트너를 초대하기가 너무나 좋다. 파트너를 해놓고 그 사람 은볼 필요도 없어요. 줌에서 보이지도 않지만. 아, 뭐, 줌에서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냥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숙을 해요. 스스로. 스스로 크게 되고, 스스로 익어버려요. 그 스스로 묻어, 거기에서, 야, 여기 배울 거 많네. 여기 진짜 유익하네. 너무나 재밌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내가 왜안 해? 이렇게 해서 안착률이 무지 높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거는 줌 미팅이니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줌 미팅이 사실은 이 스쿨을 다 거친 다음에 들어가는 제일 마지막 실전 편입니다 뭐 여기서 무슨 뭐 이렇게 이론을 얘기하고 이런거 없습니다 그냥 실전 일주일 동안 행동했던 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말로 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소외의실 두방 세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또또 또 하기도 하고 모여서 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시면 놀랄, 그야말로 놀랄겁니다 그것도 3년 전 2, 2년 전 3년 전에 했던 그줌 미팅하고는 지금 그 꾸준히 우리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장족이 발전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우리 와, 어떻게 이런, 이런 이렇게 진행들을 할까 어 거기에 내가 구성을 했다는 거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어쨌거나 화요일은 줌 데이 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 아 어, 제가 줌으로 꼭 나는 여기 꼭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도 그냥 아무나 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 나, 저나, 천재, 천재 사장님한테 이렇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 저는 뭐 거기, 그건 주인은 아닙니다. 그는 천재 사장님이 움직여요. 청광철 사장님하고 또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거니까 저는 또 거기 또옵저버또 뭐. 또 고문. 또 이걸로, 또 제가 한마디할거 있으면 하고. 근데 저도 재밌어서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어, 제가 어드바이스 할거 있으면 그, 가끔 코멘트 하니까 저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화요일은 그렇고요. 수요일날. 수요일날은 저희 메인데이입니다. 저희 수원센터, 저희가 하는 거는 메인데이입니다. 우리 교육센터니까. 하 뭐냐면은, 어, 3일날, 그러니까 첫째 주, 셋째 주. 첫째 주, 셋째 주는 김용화 팀장이 나와서 그 시스템 실무를 합니다.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이론적인 거,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뭐 이게 아니고 그분은 실제 바닥에서 3년반을 완전히 그냥 그냥 그렇게 헤매다가 3년반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 거니까 그, 그 전과 후 우리가 다 비교해 가면서 할수 있는 그게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근데 그분은 시스템이 이미 탑재돼서 적어도 더 정확해요 더더 더 바르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얘기하면 다 시스템이야 시스템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나 아주 세세한 얘기들어갔다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저기 반복이 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그걸 갖다가 완전히 내 걸로 만들 때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1, 3주는 김영하 팀장이 진행하는 시스템실무 시스템실무 시실 시실 시실 시실 시그 다음에 행과라고 하면 행동과학 1 행동과학 이 행동과학 3 행동과학 4 해갖고 야, 두째 주, 넷째 주는 제가, 그, 스쿨 1기에서 9, 10, 11, 12, 제일 말에, 제일 후반기에 했던 그 행동과학은 사실은 8주 차하고는, 여기 8주 차하고는 조금 별도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시스템을 잘 알고 깨닫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행동을 안 하면 말짱 꽝 아닙니까? 아, 모든 게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행동과학과는, 아, 여기 저, 시스템, 우리 저 스쿨 1기 때 한번 해보니까 아 사람들이 너무, 반응들이 뭐냐면 나 5년 이상 했는데 나몇 년, 10년 가까이 했는데 나는 그냥 너무나도 주먹구으로뭐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야지 야,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 책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마케팅을 풀어드리거든요 그 제가 또 원래 대학에서 아주 굉장히 자기가 좋아서 A학점, 서강대학교에서 A학성 밖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마케팅 과목 쪽은 전부 다 A입니다 우리 그한 클래스 한 6,70명, 8,90명씩 이렇게 듣는데 거기서 A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다 받았어요 제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근데 제가 관심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네트워크 26년간 해왔던 사람이니까 제가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동과학 요거 1,2,3,4에는 꼭 저기 기존만 올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신규분들 있죠 명단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니 근자친근 근거리 자주 뭐 친밀도 근자친근이라고 제가 제 조그만 핸드북에 있지 않습니까 그 f or m 그뭐 패밀리 가족관계 알고 그 다음에 직업관계 알고 돈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 입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내가 접촉할 그 사람에 대한 신상 파악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서 배우는 스피인 여기 행동과학 하고사에서는 스핀 기법 상황 질문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질문 그 다음에 시사 질문 그 다음에 해결 질문 그래서 이과이점을 갖다가 그분들한테 딱 때려서 어? 그럼 내가 그거 해야 되겠네 그 시스템 내가 배워야 되겠네 초대, 초대도 초대안 했는데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초대만 했다 그러면 그러고 그래, 그러 그래, 당연히 내가 봐서 해야지.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그렇게 단계적으로 되게끔 그 귀중한 한 사람을 초대 안 되고 그냥 야, 와봐 뭐이기 갖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 기분 안 나쁘게 그사람 입장 고려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그 사람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가 나와야 그 시나리오대로 질문을 갖다가 그 사람은 못, 알아, 못 알아보죠. 못 알아채는데 저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물 중에서도 가장 아주 굉장히 고지능에 그리고 제일 효과성이 있는 거 그래서 그것도 래서그 제가 똑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스탠포드나 이런 데서 그냥 40년 행동과학 연구한 그런 그런 그거를 기관으로 해서 만든 것들 그것도 수 6만명 6만명을 갖다 임상 실험을 해갖고 20년간 임상을 해갖고 나온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그냥 제가 그냥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무로 거기서 실제적으로 워크숍을 하, 하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뭐저 기존, 기존 분들만 나 여태껏 너무 주먹고 그랬어. 뭐, 그런 그런 분들 말고 신규, 반짝반짝한 20대, 30대, 뭐 40대 이러신 분들, 그리고 막 지금 막 시작한 그냥 막, 막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이 들어와도 되는 게이 행동과 1, 2, 3, 4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일, 월, 화, 수. 요 때는 그냥 저희, 빡빡하게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원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 저, 석세스 아카데미, 석세스 아카데미도 있고, 토요일은 뭐, 부엌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회사에, 그 빅댄트에 있는 회사에 걸어갔다가 활용하고, 끝나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모이, 오프라인에서 모이든, 줌에서 모이든 해서 애프터 미팅을 하는 거로 가르마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은 아메이, 제가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까지 대처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완전 몸에 완전 익혀버린 사람인데 아메이에서도 해보지 못한 아주 최고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제가 여태껏 26년 동안 하면서도 최고의 작품입니다. 더 이상의 것은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26년간의 제 경험과 모든 저의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얻었던 그 뭐라 그럴까 영향력 그 다음에 뭐 명망 뭐 이런 걸갖다다 걸고 이것만큼은 자신에게 여기만 왔다는면 시스템이 왜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스로 깨닫고 파트너한테도 그렇게 깨닫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초대할 때가 있잖아요 주 미팅에 초대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 친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이 클래스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특히 1기, 2기 분들은 저희랑 같은 가족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호적은 틀려요 나이는 뭐 그쪽에서 그쪽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가족에서 그냥 공동으로 초대를 한거예요 그냥 공동으로막 스피치를 해줘서 그 새로운 한 사람이 듣고 왜 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들 하는데 나는 나이도 아직 젊은데 미래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할랑하게 살아왔지 스스로 자조적인 질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반성하고, 아, 나 이거 해봐야지. 저 할머니도 하는데 왜, 내가 왜 못해? 자신감 없던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자신감이 더 생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냥 자연적으로 앉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비록 줌이라도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이게 좀, 에,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수원에 다 모여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한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는 줌으로 하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제일 근데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순서는 시스템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쿨이 제일 선행돼야 돼요. 벌써 저희가 그줌 미팅에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이 스쿨 일기 출신들이거든요. 스쿨 일기들이 이 시스템을 저기 이렇게 서 스피치하고 하는 거를 딱 저의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분들은 알고 하는 거예요. 아, 영국도 합이 맞아야 하듯이 이분들은 합이 벌써 이미 다 맞아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스피치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 반들은 여기저기서 너무 좋다는 소문 듣고 막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얼굴은 팔고 어, 여기 손들기 기능 손들기 하고 내가, 내가 스피치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맨날 듣기만 했는데 46인가 되신 분이 그게 무슨 우리로 원래가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나 보니까 너무 꿈만 같아요 뭐 진짜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스쿨에서 기초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거고 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사을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나면 은 줌에 들어가서 실전을 하는데 너무 거기에 제일 우등생들은 역시 일기 출신들이에요 일기출신들 얼마 되지도 않 1월 8일부터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도 시, 12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들 그것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거의 주름 잡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쿨부터 들어오시고 들어오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일이 어우 그러면 이것도 8주로 하고 또 행동과학 도 4주까지 하고 하려면 그딱 그래서 두 달에 맞춰 놓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늦지 않아? 아니거든요 기본이 정에 탁구에 있겠죠 탁구 그래서 이기본만잡는데저 이거 포핸드 이것만 잡아가지고 하는 데 있잖아요 1년을 갖다가 저는 보낼 겁니다 벌써 저랑 같이 시작했던 그 옆에 있는 아줌마들만 제가 보기에 저도 저만큼도 못하는 사람인데 벌써 게임이에요 그 비슷비슷한 사람하고 자세 엉망되고 그게 한번 이렇게 길이 잘못 들어와서 손이 자기가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데니까요 이게 손목에 그러고그거 우리 저 선생님이 그걸 갖다가 핸드폰으로 딱 찍어갖고 주차별로 밴드에다가 띄워갖고 제가 다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치는 순간에 이게 손목이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열리고 도다가 꺾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2개까지 오는데 지금 근 2달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잡혀서 하려면 저는 1년 동안 절대로 게임 하나도 안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있고 외국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진짜 부득이한 사정은 제가 얘기 들어보면 아니까 그런 분만 줌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러고 책 열심히 보시면서 해셔야 돼 그런 분들을 할수 없지 그런 그런 환경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시스템 질문은 김영화 팀장이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 사람은 진짜 현업에서 직, 직접 애터미를 지금 1 7년 넘어갔다가 냉탕 온탕 갔다가 다 겪어본 사람이 하는 거니까 틀려요.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을 완전히 몸에 탑재해서 현업에서 뛴 사람의 시스템 실무. 실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론은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래도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실무를 또 그거대로 하려면은 또 이렇게 맥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거니까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1년,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가 됩니다. 지금 그런, 그런 스케줄로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시간 내에 마, 맞춰서 또 의지가 있으면 뭐 시간 같은 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장소가 무슨 관계가 있고 지역이 어딘것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직 그 다음에도 모르시는 부분 제가 또또 또, 또, 또 세세한 공지사항이 그때 그때 또 나갑니다 제가 참고하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전반적으로 이거는 한번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일, 월은 스쿨, 화요일은 줌, 그 다음에 수요일은 우리, 다행히 우리 회사에 사는 그 미팅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을 저희는 메인데이로 해서 시스템 실무하고 어, 행동과학 1, 2, 3, 4를 갖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두달 단위로 계속 시스템 스쿨과 행동과학은 두달 단위로 뽑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해고 그 끝이 모를 정도로 저는 그렇, 그렇,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 일요일 뭐 일요일 다 반납입니다 전뭐할 <웃음> 일도 별로 없는데 어, 이 나이에 뭐 어디 불러주는 데 너무 잘 됐죠 뭐.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들 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양이 하는 거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올해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꿉니다 100억을 들여서 완전 점선 다 뜯어 고쳐서 그런 짓거리 하려고도 못해요. 겁이 나서도 못할걸요. 뭐 그리고 다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위협과 기회, 위기. 그죠? 위협이죠? 그거 밖에나 할줄 모르는데요. 뭐, 뱅그 도독실이라고. 그거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 위협이죠. 엄청난 위협이죠. 근데 위기는 손등과 손뼉 사이. 그래서 위협이 있으면, 요 화이트, 요 손, 하얀 면도 있는 거거든요. 뒤에는 있는 건데, 이 기회가 바로 이건데, 이 시스템은, 자, 당 안에 제가 어마어마하게 연구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거를 다 보여주고, 그런 결과를 만든 사람이니까, 저한테 한 번,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요번 기회에시스템 갖다 두달 만에 확실하게 아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아니,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성공을, 위에서 한거지 뭐 다른게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좀 참조하시고 물어보고 어, 어느거 있으면 여기서 전화번호 나가니까 저한테 사실에도 전화 주세요 지금은 제가 총파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스케줄이 없어서 그냥 전화나 받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